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65th love letter 어,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다가 제가 생각이 난 말씀을 오늘은 영어성경 한 문장을 중심으로 같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Matthew 9.12 예, 마태복음 9장 12절 어, Healthy people don't need a doctor but sick people do Healthy people don't need a doctor but sick people do. 어, CV CV 번역본의 마태복음 9장 12절 부분입니다. 어, 이 정도는 해석은 다 되시겠죠?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가 없고 아픈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제자인 마태가 기록을 했고요 오늘은 마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웃음> 어그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구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제가 요즘에 이제 시청을 뒤늦게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솔직히 그 제가 하는 몇 가지 일 중에 음, 그 직장인들에게 어 주로 이제 예 직장인들로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직장인들이 이제 진급을 하려면은 봐야 되는 시험들이 있어요 이렇게 영어 말하기에 있어서 공인 스피킹 테스트가 있습니다 뭐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이라든지 이런 시험에 특정 일정한 수준을 이제 성적을 제출해야지 진급하는데 필요한 자격 중에서 이제 하나가 갖추어지는데 그거를 이제 좀 단기에 필요한 점수를 만드는 수업들을 전문적으로 어 제가 하는 수업 중에서 하고 있는데 음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음 그게 이제 그 수업 준비 과정 중에 최근에 나오는 기출 문제들을 제가 먼저 사실 풀어보는 과정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준비죠 예. 최근에 어떤 기출 동향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야지 또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 다행히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아니 그런 것이 없다면 사실 지도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예. 그런데 다행히 이제 좀 자주 출제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정리하고 그런 작업들을 제가 하는 일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좀 지루해요 예, 계속 하다 보면 뭐 문제풀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뭐 인구 중에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뭐 0. 몇 퍼센트 라고 하잖아요 저는 틀림없이 아니거든요 <웃음> 어 그래서 어 그 과정 그 기출문제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서 타이핑을 하고 제가 먼저 풀어보고 이제 쉽게 풀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뭐 대신에 이제 바쁜 직장인들에게 그런 어떤 노하우라 노하우를 이제 알려드리면서 제가 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가 좀 지루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나 좀 지났던 완결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보면서 한편, 우리 그 수업 받는 분들한테 좀 죄송할 수도 있는데, 집중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맨날 그거를 이제 맨날은 아닌데, 자주 풀다 보니까, 아 지루함을 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라마를 틀어놓고 기초를 잘 정리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또 이제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오늘 제목처럼 사실, 어 이제 이것저것 해보다가 다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절실한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구요 제가 이제 그런 관리체수과 관련해서 네이버에 블로그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그분들이 보내신 후기들을 읽다 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런 후기들도 진짜 있습니다 그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제 회사에 너무 눈치가 보이고 어 그래서 회사를 뭐 때려칠 생각까지 했었다 그런데 극적으로 정말 제출 기한에 맞춰서 성적이 표가 나오고 성적이 나와서 제출되고 물론 제가 도움을 드린 것도 있는데 뭐 분명 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신 분들이 절실한 마음에서 제가 지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연습하셔서 같이 이제 열심히 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잘 따라주시고 실천을 해서 출제 운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자주 나오는 문제가 좀더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성적을 내기가 좀더 수월하겠죠. 하여튼, 그런 분들이 또 굉장히 어좀 애틋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후기들이.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또그 회사에 자기가 아는, 아끼는 직장 동료들 중에서 자기가 비슷한 영어 때문에 고민하면 이제 소개를 해 주셔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었고요. 예. 어쨌든 뭐 제가 이거는 뭐 준비한 얘기가 아닌데 또 약간 도입부분을 옆으로 셌는데 음뭐 절실함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 그 영어 점수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정말 어 환자가 의사한테 오듯이 이런 모습들이 조금은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됐고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웰메이드 well 정말 작품인 것 같아요 예. 특히 저에게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카페 알바생들한테도 오늘 저 같이 뭐, 뭐, 보틀 음료 같은 거를 제작할 일이 있어서 하간 같이 일을 하고 밥을 먹으면서 아, 술기로 인사생활 봤냐고 다 봤다고 하더라고요. 어, 너무 재밌지 않냐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좋았느냐. 또 우리 가장 오래 일한 우리 알바생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정리가 안 됐지만 이렇게 답을 했어요. 되게 신선했다고 얘기했어요. 예, 제가 보기에 되게 신선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신선했냐면 뭐 제가 의학 드라마 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 막배갈르고막 피튀고 이런 거를 제가 안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뭐 미드 같은 거 중에서도 의학 미드를 제가 완결로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재밌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 그 전자의 이유와 추가로 의학 용어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분. 예. 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려운 전문 용어들을 막 듣는 거를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단순한 스타일이라서 하여간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시청률이 꽤 높았죠. 예. 어, 재밌다고 많이 한 드라마였는데도 별로 땡기지 않다가 우연히 봤는데 웬걸 이게 너무나 흡입력이 있고 저한테 잘 맞는 재밌는 웰메이드 well 드라마더라고요. 예. 그래서 신선한 이유는 일단 그 왠지 다른 의학 드라마들은 뭔가 그 병원에 그 무슨 원장 자리를 놓고 과장 자리를 놓고 막그 정치를 하고 줄 서기를 하고 막 이런 것들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초점이 전혀 아니었고요. 이 드라마는 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어 이상적인 의사상을 잘 보여준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그 자기가 힘들게 오랜 오랜 기간 동안 뭐어 수련의부터 해가지고 레인턴이라고 하는 뭐 이런 굉장히 어렵게 의사가 되잖아요.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의사들이 이제 페이나 월급 같은 것도 다른 직종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여기 드라마의 그 주인공 의사들은 어. 어렵게 자신들이 습득한 이 의료 기술을 의료 지식을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고쳐주고 죽어가는 사, 사람들을 살려주고 이러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돈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고치는 거 살리는 거를 중시하는 그런 초점에 맞춰서 어, 좀 많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저도 이상적인 면이 좀 강한 저도 이상적인 면과 현실적인 면이 둘다좀 어, 강한 편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런 이상적인 의사상을 보여주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오는 의사들이 참 보기가 좋았어요 또그 사람들이 멘트를 치고 그 우정관계 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자연스럽고 그래서 지금 12화 중에서 7화 정도 보다가 지금 이거를 제가 소재로 삼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뒤에는 뭐또 그런 다른 <웃음> 다른 나보신 <웃음> 분들은 어 뒤에는 그런 내용 아닌데, 뭐, 이럴 수도, 뒤에까지 이럴 것 같은데, 하여튼간, 어, 뒤에 어떻게 또 반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7화까지는 그 경영진들, 그런 분들까지도 너무나, 어, 관계 중심적이고, 그러니까 돈 중심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람이 먼저고, 예, 그런, 거기 나오는 그 재벌 아들 의사도 제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VIP 병동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을 정말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의 치료비로, 어, 내주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좀 감동도 있고, 예. 그래서 굉장히 신선했어요. 어, 그 유연석 씨가 그 재벌 아들, 어, 그, 이자 의사, 또그 신부가 다 되는 그 집안, 신부가 되고 싶어 하는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의 의사로 나오는데, 그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뭐~ 재벌 아들 철없는 재벌 아들 아들로 허세 부리다가 뭐~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뭐~ 이게 전형적인 제가 볼때좀 정신 차리고 뭐~ 그러면서 또 여전히 허세 부리고 어~ 그런 게 기존의 그~ 전형적인 드라마 스토리라면 여기서는 하여튼간 어~ 티를 안 내면서 그렇게 어~ 마음이 가장 부자가 아닌가 유연석이 연기한 분의 그 재벌 그 아들이자 의사로 연기하는 유연석 분의 그 의사가 정말 자신만을 많은 부와 돈을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 자신만을 챙기는 졸부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어, 상대가 나에게 갚아줄 수 없는 상황인데 정말 그 정말 절실한 상황에. 그, 사, 그 돈이라는 의술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베푸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는 축복이라는 거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주는 축복에 가장 그 쾌감을 많이 누리는 캐릭터가 아닌가. 또 어쩌면 그이미지가 신의 어떤 이미지, 형상에 가까운 면이 있지 않나 굉장히 멋있죠. 멋있게 나오죠. 생색도 내지 않고 과시도 없고 어, 자신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어, 쏟아붓는 그 통장 잔고 정작 자기 통장 잔고는 거의 영원으로나오더라고요 뭐 예. 그런데도 겉모습은 너무나 행복하고 물론 예,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집안이 재벌이니까 <웃음> 집안에서 다잘 먹고 잘 하겠죠 그렇지만 하여튼간 예. 어...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보면서 제가 기출문제 정리를 하다가 또어 너무나 어 좋은 드라마 스토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는 또 성경과 이렇게 겹치는 교훈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마태복음 9장을 떠올리게 됐어요 이거 슬기로운 인사생활을 만든 그 PD가 찾아보니까 신원호, 신원호 PD라고 75년생이더라고요 이 전에 만들었던 슬기로운 감빵 생활 이것도 정말 수작이에요. 안 보신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요. 음,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 PD의 이 PD가 또 응답하라 시리즈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작품들이 뭔가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재밌있으면서도 스토리가 일단 탄탄합니다. 예. 스토리가 일단 탄탄한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굉장한 공감 능력을 제공하는 PD가 아닌가. 예. 음, 네. 음악도 너무 좋고요.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제그 시대의 가요들이 나오는데 저도 들으면서 어, 이렇게 자랐던 명곡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모로 참 굉장히 어, 즐길 부분이 많은 아주 잘 만들어진 드라마라고 생각이 돼요. 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음, 마태복음 9장에 이제 마태복음 9장. 그렇죠?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 세리 마태를 영어로 텍스 컬렉터 그렇죠? 텍스 컬렉터. 어, 세리 마태를 마태가 여기 9절에 보면 어, 그세리 일을 하고 있는 거기 앉아서 그세리 일을 하고 있는 거를 보시고 마태게 가신 거죠. 마태가 그 세리의 일을 하고 있을 때 가셔서 어 이제 초대를 한 거죠. Come with me. 나하고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한 건데 마태가 일어나서 이제 예수, 예수님을 예수 쫓아갑니다. 어 그렇게 되자 10절에 보면 어 10절에 제가 이 밑에 이것도 적어드릴게요. Later Jesus and His disciples were having dinner at Matthew's house. Many tax collectors and other sinners were also there. 그러니까 거기서 마태의 집에서 집으로까지 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녁을 같이 드시는데 그 제자들하고 마태하고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Many tax collectors and other sinners. 그러니까 그 거기에는 또 마태와 같은 이 세리들 많은. 세리들, 적은 세리들이 아니고, 많은 숫자의 세리들과, 다른 다양한 이제 죄인들, 주로 이제 성경에 다른데 보면, 뭐, 몸을 파는 창녀들, 뭐,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니까, 당시 사회적으로 볼때 정말, 어, 거룩한 신과는 상종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이런 걸 보고, 그 11절 보면 some pharisees. 자, pharisees가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 그룹 중에 한 명이죠. 한 그룹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as the Jesus disciples. Why does your teacher eat with tax collectors and other sinners? 왜 너의 선생이 이렇게 세리들하고 다른 죄인들하고 이렇게 혹구날 먹느냐? Why does your teacher? 이게 현재 시절 쓴 거는 습관적인 의미로도 많이 쓰인다고 하죠. 어, 12절 우리가 외우는 게 들었는데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통쾌하게 날리십니다. 제가 볼때 Jesus heard them. 그 사람들에게는 듣고 and answered. Healthy people don't need a doctor. But sick people do. Healthy people don't need a doctor. But sick people do. 건강한 사람들은 의사가 필요 없지만 아픈 사람들은 필요하다. 이러면서 13절에 또통렬하게 날리십니다. Go and learn what the scriptures mean when they say instead of offering sacrifices to me, I want you to be merciful to others. 어, 굉장히 저는 이 부분 중에서 굉장히 통렬함을 느꼈습니다. 예. 아,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그들에게 13절에 보면 가서 좀 배우라는 거예요. 뭘요? What the scriptures mean? Scriptures라는 게제 성경이에요. 당시의 성경, 모세오경 이런 거를 지칭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맹신하는 그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배우라고 그랬는데 거기 하신 그 예를 드신 것이 압권입니다. Instead of offering sacrifices, s a c r i f i c e 가희생이란뜻 g it a n 희생 e 물이나 쉽게 요즘 얘기로 하면 h 헌 s 이나헌 g 이나 u r i n a he sang sang sang gemurina, he sang sang sang gemurina, he s a 에주 s a n i n s t e a d of, 그러니까 이런 거 주는 대신에 i w a n t y o u to b e m e r c i f u l to o t he r s 너희들이 너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Merciful" 굉장히 이게 여러분 은혜롭게, 자비롭게 되기를 나는 원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라는 소리죠. 은혜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I didn't come... <웃음> 죄송해요. I didn't come to invite good people to be my followers. 내가... 어 소위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을 내 팔로워스 되라고 초청하기 위해서 온게 아니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I came to invite sinners. I came to invite sinners. 나는 죄인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초청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냥 못을 박아 버리십니다 음. 더 메시지 번역본에 보면 유진 피터슨 그 목사님 교수님은 요 부분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I'm after mercy, not religion I'm after mercy, not religion 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종교라는 단어를 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십니다 예. 관찰할 수 있어요. 더 메시지도 우리가 같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After가 여기서는 추구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신의 아들께서 나는 은혜를 추구하지 종교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I'm after mercy not religion. 예. 어, 사실 종교라는 틀로 어, 사람들을 너무나 어, 가두어 왔기 때문에 음, 또는 스스로를 가두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도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께서 원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시고, 종교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은혜. 물론 이 은혜라는 것도 이것이 정말 말장난 은혜가 아니고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조금 있다가 더 한번 생각을 해 보겠지만요. 예,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재밌어요 I'm here to invite outsiders, not insiders. 아웃사이더 우리가 왕따 소위 얘기하는 아싸 아싸라는 말로 많이 하잖아요 아웃사이더 Outsider. 아웃사이더스를 나는 초청하게 왔다는 거예요 예. 어, 오늘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9장의 구절 전에 보면 이제 신의 아들이 어, 그 전룸바리를 어, 한 장에 를 가진 사람을 고치시면서 또 논쟁을 합니다. 음. 음 거기는 율법 학자들이네요. 3절 보니까 some teachers of the law of Moses. 어, 소위 유, 모세의 율법을 가르친다는 그 율법 학자들이 음 예수님께서 절름발을 고치시면서 특이하게도 걱정하지 말아라. Your sins are forgiven.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글의법학자들이 어, Jesus must think he is God. Jesus must think he is God. 예수가 틀림없이, must가 여기서 100%의 가능성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틀림없다. 지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틀림없다.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 절에 보면 이것도 비트에 다 띄워드릴게요. Why are you thinking such evil things? Why are you thinking such evil things? 예, 되게 특이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신이 아닌데 왜 신이라고 자꾸 꼴값을 떠는 거야? 이렇게 당시의 그 율법 학자들 성경 가르치는 교사들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생각이 악하다고 하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신이시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신데 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확신했던 그들의 생각이 신이 보시기에, 신의 아들이 보기에 악한 생각이란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볼 부분이에요. 전에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이 그러니까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이 세상을 심판하고 마지막 날이 있는 이유는 신을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존재를 어, 시작하게 한 신을 부정하기 때문이고 신이 우리를 만든 목적인 신과 사랑을 주고받는 그것을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 슬프게도. 예. 거절감이나 상실감을 가장 많이 느낀 존재는 사실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경에서 보다시피 신의 아들로 오셨던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셨던 신의 아들인 예수님 이분들만큼 이 존재들만큼 거절감을 느낀 인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하게 됩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셨던 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신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죄의 본질이에요 어, 반대로 신의 아들께서 신을 부정한, 신을 배신한 등을 돌린 바람난 배우자와 같이, 애인과 같이 이거는 제가 쓴 표현이기 전에 그 신의 메신저로 왔던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신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이 세상을 향해서 했던 비유들이죠 어, 신. 어...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신이 만드시고 우리와 영원히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를 시작하겠다는 것을 믿을 때 어... 신과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 아까 제가 통렬하고 통쾌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어... 네. 그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이에게 주는 친절함과 선입니다. 자격이 없다는 이 전제에 우리가 주목을 늘 해야 될것 같아요. 예. s 서 undeserved라는 예. undeserved grace, undeserved undeserved라는 단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예. unqualified,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이 얘기 주는 것이 선이에요. 그 샘플로 지금 매튜, 당시에 그 정말 돈독이 올라가지고 욕먹었던 세리들, 세리, 그 중에 마테를 어 샘플로 아주 그냥 익샘플로 그냥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를 하면서 얘기를 하셨다는 게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인상적이죠. 예. 아, 아무도 그돈 세고 있는... 세리마테를 그 예수님의 디사이플 선택된 제자로 선택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딴지를 걸고 쫓아다니던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아까 teachers of the law, 율법학자들 중에는 아 예수가 진짜 신의 아들이라면 나를 골라주겠지 나를, 나를 초이스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굉장히 소위 사람들이 볼때 거룩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금식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사람들이 다 뭔가 일을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초청은 선택은 전혀 의외였죠. 이 자격 자격이 없는 누가 봐도 자격이 없는 신의 거룩한 신의 그 선택된 소수의 제자로 어 자격이 없는 마태를 주저함 없이 예수님은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멋있게도 마태도 <웃음> 예, 그 어떻게 보면 돈 버는 그 자리, 세리의 자리를 박차고 자기를 부르시는 그 신내 초청에 예, 스로 응답을 합니다. 팔로우 쫓아 조, 쫓아가요. 결국 이런 성경을 또 기록하는 그런 데까지 쓰임을 받은 거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신 거. 이 자격이 없는니 사실은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 리더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예. 어, 거룩함이란 것은 우리 인간 자신에게는 참 시대 거룩함이라는 그런 수준의 거룩함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예. 어, 그 제자들의 반응처럼, 베, 베드로의 반응이 떠오르네요. 나를 떠나라고. 신의 그 놀라운 능력을 자기가 두 눈으로 목도했을 때 나를 떠나라고 했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그런 신과의 어떤 대면, 그걸 뭐 회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저도 그런 어, 경험이 25살 때 있었는데 어, 정말 제가 가장 신의 사랑을 받기에 부적격하다고 나는 좀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도 많고 예, 나는 나에게 해를 가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나도 그 이상의 어떤 보복을 해주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찰 때가 있고 이런 나의 진면목을 그것도 한순간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인생 속에서 그런 저의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욕구들 이런 것이 끊임없는 저의 존재임을 신께서 보여주시고 제가 그런 한계를 신 앞에 기꺼이 인정했을 때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베드로처럼 어 내가 당, 당신이 거룩하고 당신이 사랑이 있는 건 알겠는데 내가 같이 어울리기가 내가 급이 안 된다.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제가 진심으로 신 앞에서 저의 상황을 고백했을 때 오늘 이마태를 세리 마태를 어, 얘기하신 말씀, 그리고 젊은 그 발이 그 장애인에게 하셨던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을 위해서, 내가, 어, 병자를 위해서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어 이거는 정말 너무나 임팩트가 크지 않나요 여러분 예. 반면에 그 바리세인들 이 사람들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데 바리세인들이나 일법학자들은 끝까지 본인을 더 높이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자신들의 열심과 자신들의 지적, 지식이나 이런 걸 인정해주지 않자 결국은 죽이잖아요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혐의를 씌워가지고 어, 당시에 자기 나라를 압제했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잖아요. 신성모독이라고. 지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이라고 자꾸 떠벌리고 다닌다고. 어 사실은 신성모독은 허울이고 자기를 모독했다는 거죠. 자기의 열심을 모독하고 자기의 지식을 모독했다는 거죠. 자기의 화신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그 그룹들이 궁극적으로 신의 아들 곧신 자신을 죽여버리는 그들의 인생에서 지워버리는 잘못된 열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참 유일하게 정말 이 정말 이 독사 새끼들아 더 심한 욕을 하고 싶은데 제가 참겠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아 겉만 하얗고 속은 아주 그냥 구더기가 썩어, 썩는 냄새가 진동한 진짜 별 저주를 다 하셨어요 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음. 이런 어 부분은 사실 현재도 앞으로도 굉장히 이런 신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정말 어 나의 마음이 아픕니다 나의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때로는 나의 몸이 병들었습니다 이것을 신 앞에서 어 정말 자기의 한계를 기꺼이 인정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나의 어떤 어 의로움과 그런 것들을 끝까지 주장하느냐 어 이것은 신 앞에서 계속 반복될 인간의 역사인 것 같아요 음반어 그래서 마무리하면 자신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가 신 앞에서 깨끗하지 못함에 안타까워하는 팔복이 다 그런 거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어,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예. 아, 그런 세리마테를 부르셨던 신의 아들 신께서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신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해 할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초대하기 위해서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예. 음, 그 죽음까지 감내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어, 무시했던 그 신을 무시한 그죄 신을 무시할 때뭐 다양한 죄들이 파생되는 거죠. 대신에 우리의 죄값을 그분의 죽음으로 대신 갚아주신 거죠. 예. 그래 우리가 잘못된 그런 가르침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신과 사랑에 빠진 이유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자격이 없는데 그분이 자꾸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신과의 동행하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여정과 또 영원한 여정은 정말 그분의 초대, 고백, 동행 여전히 신비롭습니다. 저는 어, 확신하는데 교회가 이런 신비로움이나 경이로움, 이런 감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심하게 얘기하면 뻘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소금이 될 수도 없고. 어, 세상도 기대를 안 하지만 솔직히 교회가 교회 자신에게 기대가 있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저는 저 스스로에게부터, 제가 뭐, <웃음> 저부터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어, 뭐, 좀 안타까움도 있고, 또 그러나, 어, 여전히 신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이 녹음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